얘기 하시더라고요. 그런 그렇죠, 것 잘, 잘 해본 적이 없다면서 솔직히 뭐 후회한다고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, 솔직히 말투가 후회 섞인 말투인 것 같아요. 그래요, 그래요, 못 빠져나와요. 황금. 계속 빠져나올 것처럼 하면 또 일을 주고 뭔가 계속 시키더라고요. 그장단이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.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할 시간조차를 안 주더라고요. 그냥.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 형제가 힘이 생기고 하면 친구들이나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, 네. 어, 나는 탈퇴하고 너도 탈퇴했으면 좋겠다. 네. 더 알아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. 네.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거기에서 물론 저제 친구들이 아직 조금 느린 편이라서 네네. 아직 뭐 알봉내기 이런 걸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주면서 그 진짜 저 정도까지 저건 스토킹으로 고소당해도 저거는 무조건 당연하다. 예, 맞아요. 그, 그 정도 진짜 스토커들도 솔직히 남의 집 앞에서 끼우 띄우 끼우는 쓴 해도 뒤에서 막 제가 진짜 놀랬던 게. 아, 그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거기 그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. 거기 예. SNS에 침되된 사람들을 싹 뒷조사를 해요. 예. 그 다음에 예.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인스타를, SNS를 보면서 뭐 남자친구가 있다. 아니면뭐 아이디는 보면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과다를 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방에다 다 올리는 거예요, 이렇게. 예, 예. 와, 진짜 그래도 진짜 스토킹도 저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. 지금 최근에 제가 보니까 네. 요즘 그 페이스북,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네. 그 인터넷 쪽에 뭐 소그룹 모임방이나 네네. 이런 거 접근은 좀안 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좀 하고 인스타그램 이쪽에 보니까 네네. 카톡도 보고 그룹 있잖아요. 그룹 모임. 네. 그리고 단체방을 만들잖아요. 네.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신천지들이 애 얼마나 인터넷 쪽에서 많은 네네. 그 정보를 수집하고 청년들을 끌어당겨 버리는지 네네. 제가 이제 맞아요. 그룹에 들어가서 어떤 신천지 잘못되었다는 인터넷 영상을 올리면. 네. 그 그룹 운영자가 신천지 청년 같으면 금방 차단돼요. 너무 많다고 맞아요. 그 진짜 그 요즘 카카오톡에 보면 그 자님 뭐, 뭐 무슨 소모임 무슨 소모임이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8, 90%가 다 신천지예요. 예, 너무 많아. 그거 그러고서는 만약에 거기서 조금 이제 저도 이제 그 모임에 지금 포함이 돼 있었지만 음, 정말 거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신천지에 살짝 반감을 보이는 이제 그걸 하면은 뭐 운영진이 뭐일래 일해서 뭐 무슨 사유로 이 사람을 없앤다 하면서 없애고. 그리고 이 모임을 한두세번 가진 다음에 아 여기는 별로 우리 합자가 아닐 것 같다 그 합자 판단 그게 또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우리 합자가 아닐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그 모임을 아예 없애버리고 또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, 새로 만들고. 새로 만들고. 그리고 보통 이제 한 사람은 세네개 정도 모임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렇게, 그렇게 하고 지금 뭐 볼링, 탁구, 테니스 막뭐그 모임 있잖아요. 네. 실제로 이런 모임에도 너무 신천지들이 애 많이 들어가서 맞아요. 정말 청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신천지 쪽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보면 진짜 안할 수가 없는 게 전도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희도 음. 말을 들어서 노방이나 뭐 이런 거 참여를 안 한다? 벌금 내라? 음. 아니면 계속 연락 와서 연락을 테러 한다던가? 음. 그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압박 그리고 맨날 이 예배가 예배가 아닌 게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? 우리의 삶은 꼭 전도이며 우리는 무조건 전도다 음. 전도다, 전도다 네 몸은 네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전도해라, 전도해라 이런 식으로 네. 보통 20대 30대 나이대에 네. 그 나보다 지식을 더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네. 사기를 당할 나이인 것 같아요. 아, 다들 똑똑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뭐, 다 똑똑하고 안다라고 하지만 네. 너무 많은 사기꾼들이 네.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어떤 이런 종교 사기를 쳐버리면 그쵸. 정말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를 그를 그리고 또 약간 주 타겟층이 20, 30대인 게 애초에 신천지에서 얘기를 해요. 자기들 그뭐 자기들은 다필요없고 그러니까 주타겟층은 청년으로 해라. 예예 예, 맞아요. 지금 계속 청년을 늘리고 있거든요. 지금 주 타겟층을 청년으로 해서 사실 그런 적도 있어요. 만약에 뭐 설문 조사를 어디 대학교 앞에 나가서 우리 무슨 동아리인데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몇 명을 못 채우면 집에 못 간다. 음.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난감한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무슨 찾기 팀장 뭐 찾기 부장 이런 거 만들어서.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막그 누구 인스타나 이런 SS 뒤지고 소모임 만들고 맨날 소모임 계획하고 보면 다 20대 30대 청년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옛날에 청년 한 명이 탈퇴자 상담을 하고 나온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네. 그 설문지 있잖아요 설문지 혈액형 뭐 그리고 도형 그리고 아, 그 다음에 MBTI 뭐 이런 거 하면서 한달 그 동안 니언가 그 뭐라고 응. 네. 한달 동안 길거리에서 청년들한테 150장을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따왔더라고요. 아, 그한달 동안 다운 150. 네. 그 다운 이름이 이제 그 저희 이제 톡방같 이제 그 텔레그램이죠. 네네. 네. 텔레그램에 이제 디비방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싹 공유가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콜을 콜이라는 이제 그거를 해서 만약에 전화를 받고 응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그렇게 해서 또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또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. 서로 아는 지인들 네 연결해서 도움 받아서 팀으로 섭외해갖고 성경 공부 시켜버리니까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복음방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상담으로 넘어간다든가 뭐로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든지. 그러니까 뭐그 사람 열매를 거기 말로 열매를 한명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복음방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상담으로 넘어간다든가 뭐로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든지. 그러니까 뭐그 사람 열매를 거기 말로 열매를 한명 맺기 위해서 진짜 수백 번의 회의가 이루어질 거예요.